작난 아니야. 미원을 한 푸대를 그냥 쏜다라는 건 캡사이신 같은 거야. 아, 왜 그래요? <웃음> 야, 이거 고정 안 시켜놔. Burn milk. 야, 뭘 또. 야, 이번 가방이 근데 그 뭐야, 목욕가방은 아닌데? 저보다 나? 어, 전보다 나저 전보다 나아. 야, 저번엔 충격이었다, 진짜. 인간적으로. 역시 독일. 뭔가 무게감이 있어. 좀 낫지? 어. 아다모오에서 나온 스튜디오 프로 SP5. 어이, 크게 적어놨어. 음. 회사 무슨 비품 같지 않냐? 말하자면 견출지 붙여놓은 아, 그러니까, 그러니까. <웃음> 그 느낌이어서 어. 디자인이란 없어, 그냥. 어, 독일에 뭐 그런 게 없어. <웃음> 어. 패키지 이게 끝이야. 없어? <웃음> 없어. 아, 연장 케이블. 아, 연장 케이블이 이거? 연장 아니잖아. 케이블도 아니야, 이거. 어, 아니네. 헤드폰에서 음. 3.5, 6.5. 단순명료하네 차이파이에서도 다 요새 <웃음> 밸런스 4.4 이런거 줘야 되지 너무한다 싶어 이럴 때는 진짜 <웃음> <웃음> 형또 아담 좋아하지 않아 어... 상황에 따라서? <웃음> 아담 스피커 S 시리즈는 괜찮았었어? <웃음> 얘도 <또> S에요. SP5 <웃음> <웃음> 오케이 네. 좋았어 어. S가 또 있어 뭐? S 로직 S 로직은 뭐야? 울트라소운 뒷바퀴에서 어. 소리를 한번 이렇게 튕겨가지고 어. 3D 입체 음향을 내주는 들어가 있는 거야? 어. 콜라보레이션에서 나온 거예요 아담에서. 어, 그래 이제 콜라보레이션이라고 하는데 어. OEM. <웃음> 야, 메이드 인저몬이네 에덤이. 네. <웃음> 어, 오, 괜찮아, 괜찮아. 잡으시면 어, 있지. 음. 울트라손의 음. 시그니처 프로라는 모델이 있어요. 그게 시가로는 한 100만원이 좀 넘었을 거야 음음. 그런데 지금은 이제 단종이고 음. 그리고 울트라손 이제 마지막 그 우주 최저가 행사할 때 아주 그냥 기가 막힌 아, 어, 파격 할인가에 팔았지 어. 그래서 나도 지금 울트라손 막 쌓여있잖아 <웃음> 두 대나 있잖아 우리? 네대 있어 네 대? <웃음> 시그니처 프로가 사실 음. 또 울트라손에서 되게 잘 만들어진 그런 모델이거든요. 음. 근데 지금 이 아담의 SP5가 시그니처 프로와 굉장히 흡사한 디자인을 음. 가지고 있어요. 소리는 아니지? 합리적인 의심을 해볼 수 <웃음> 있지. 아담에서 네. 헤드폰이 나온 줄 몰랐어. 나온 지가 좀 됐더라고. 이 아담의 브랜드에서 우리가 좀 기대하는 게 있잖아요. 하이가 많다? <웃음> 왜? <웃음> S는 없었어. 사실. 어. 그 밑에 모델들이 음. 하이가 어, 많다라기보다는 하이가 풍성하지. <웃음> <웃음> 왜 쏜다고 말을 못해요? <웃음> 그렇지는 않고, 좀 풍성해. <웃음> 사람에 따라서 타이를 받아들일 수 있는 양이 있으니까. 아, 그렇죠. 음. 이제 보통은 이제 아담이라고 하면 작업자분들이 많이 선호하실 거잖아요? 그렇지. 작업자분들 중에서도 올리 작업 용도로만 쓰시는 분들 말고, 음음. 내가 음악 감상이라던가 이런 음음. 부분에도 꽤 많이 투자를 하시는 분들, 음음. 그런 분들한테 더 추천을 하고 싶은 그런 헤드폰이었어요. 음음. 일단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네. 꽂았다, 꽂았다, 꽂 아니, 더러운 개가 <개그> 하지 마. <웃음> 이럴 때에 사람들이 우리 채널 떠난다고. <웃음> 예상보다는 하이가 덜 풍부한데? <웃음> <웃음> 생각보다 그렇게 쏘지 않죠? 안 쏴. 그러니까 되게 많이 고민이 되더라고. 어. 이걸 쏜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나, 안 쏜다고 얘기를 해야 되나. 되게 기분 좋은 고음이야. 되게 자극적인 고음이고. 되게 재밌게 들릴 수 있는 요지가 있어. 음. 그냥 일방적으로 쏘는 거야! 라고 얘기하기는 좀 애매하고, 사람에 따라서는 되게 기분 좋게 들릴 수도 있고, 쏘는 헤드폰은 아닌 것 같아. 목은 또애매해요 <웃음> 사실 살짝 쏠줄 알았는데. 이걸 그러니까 음. 맛으로 표현하면 네네. 이런 거지. 쏜다라는 건 캡사이신 같은 거야. 어. <웃음> 존나 예뻐, 그냥. 어? 어? 근데 이건. 적당히 칼칼해! 어씨 어, 괜찮아 어. 이게 매운 거냐 안 매운 거냐 그러면 매워 근데 <웃음> 칼칼한 거야 어? 그 정도 어. 느낌? Milk. 공간감 되게 특이하지 않아? 아 그랬나? <웃음> 스피컬 <웃음> 뭐하는 거야? <웃음> 팬텀 이미지가 이렇게 앞에서 형성되는 느낌이 아니라 음. 뭔가 우리가 공간에 조금 들어와 있는 느낌이지 않아? 헤드폰다 이런 거 아니야? 아, 그런 게 있어, 근데 진짜. 응. 음. <웃음> 아, 왜 그래요? <웃음> 야, 이거 고정 안 시켜 놔. 아담. <웃음> 형이 고정해야지. 아, 그런가? 아. 네가 말하는 게 뭔지 알겠다. 어프런트로 이렇게 있으니까 그렇게 느껴지는 건가? 뒤로도 더 많이 벌어진 느낌이고. 좀 음. 그런 느낌이 음. 에 S 로직이죠. 울트라 솔에 그래서 돈줘야 되는 거고. 그렇지. 그래서 S 음. 로직이 이제 에디션 뭐 시리즈로 더 음. 고가로 가면은 음. 음. 어 되게 커져. 엄청 이제 입체감이 커지는데, 음. 이 정도 S로직은 울트라손으로 치면은 한 음. 750급? 거기서 이제 느껴졌던 S로직의 음, 음, 느낌과 음. 좀 흡사해요. 음. 750과 한 시그니처 프로의 중간 사이쯤 되는 것 같아. 요좀 음. 전에 아이유 걸 들어봤잖아? 신곡. 건반이 딱 나오는데, 네네. 어택 칠때좀 많이 눌려있거든, 거기가. 어, 엄청 눌렀던 거. 어, 느껴져. 그러니까 아담 스피커들의 또 음, 특성이 음, 있잖아요. 음, 음, 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계승은 했어. 음, 음, 음. 확실히 선명하고 굉장히 명료하고, 디테일들이 되게 잘 들리는 편이야. 그리고 쓸데없는 점 없고. 되게 음. 타이트한 편이지. 음, 맞아, 맞아. 점이 이렇게 너무 부하거나 음. 양감이 이제 많아가지고 다른 영역을 이제 방해하고 이런 느낌이 음. 전혀 없지. 없죠 어, 되게 타이트하고 음. 공간도 벌려져 있고 맞아. 어프런트로 음, 앞에 가까이 음, 있으면서도 음. 이 요소요소들이 되게 잘 보이게 되고 음. 작업할 때도 괜찮긴 한데 사실 조금 작업을 하다 보면 좀 뽕에 취하는 느낌이 있어 <웃음> <웃음> 아담뽕? <웃음> 내가 잘하고 있는 것 같다라는 <웃음> 그런 느낌에 이렇게 좀 취할 때가 있어 제너릭 같은 거 내가 작업을 하잖아 겁나 잘하는 것처럼 들려 근데 막상 다른 데서 틀어보면 안 나오는데? <웃음> 그래서 내가 다른 스피커로 믹스 다 해놓고 마지막에 <웃음> 들어 보세요 해요. 그래서는 제네릭으로 들어주잖아. <웃음> <웃음> 클라이언트가 갑자기 어, 저 어, 저하고 <웃음> 그래그러니까 <웃음> 어, 내가 한 작업 결과물이나 이런 것들을 음음. 굉장히 좀 드라이하게 보여 준다기보다는 어, 약간의 칼칼함을 <웃음> <웃음> 작업을 이제 정직하게 한다기보다는 음. 작곡자분들한테는 또 오히려 좋을 수도 있고요. 어, 작곡자분들한테는 <웃음> 완전 좋을 것 같은데. 꼭이 취해서 그치. 해야지 잘 나오니까. 그치. 여기다가 청양고추라고 적을래. burn oak 제 주변에서도 음. 작업용 헤드폰 좀 추천해 달라는 사람이 꽤 있을 거 아니에요? 음, 음, 음. 그런 분들이 좀 간혹 계세요. 음. 나 작업용 헤드폰이 하나 필요한데 어. 작업을 많이 하진 않는다. 그러면 음악도 듣고 다 해야 되지. 그렇지. 그래서 음. 음악 듣는 게 거의 한 주로 음. 7, 80% 되고 음. 작업은 간혹 한다. 음, 그러면 괜찮겠다. 그런 분들한테도 되게 어. 추천할 만한 그러니까 것 음악 듣기도 재밌고, 음음. 그다음에 작업도 어느 정도 병행 가능하고, 네네네. 완전히 뉴트럴하고 음. 저번에 타고처럼 음음. 그런 걸 찾는 사람이 아니면 네네네. 괜찮을 것 같아요. 제가 지금 가져온 음. 거는 울트라소의 750i라는 모델인데. 네. 시그니처 프로를 제가 음. 이거 좀 비교를 해보고 싶었어요 음. 그리고 저도 시그니처 프로 들어본 지 오래되니까 좀 가물가물하더라고 음. 근데 지금 구할 수가 없어 음. 어, 그래서 일단 제가 가지고 있는 750i를 가지고 비교를 해보려고 하는데 네. 또 이게 750i가 아담 이제 SP5랑 정식 가격으로 치면 은 가격대가 비슷비슷해요 750i가 50만원 후반에서 한 60만원 중반대 이렇게 음, 형성이 좀돼 있는 것 같고 음, 음, 음, 아담 같은 경우는 이제 60만원 후반대니까 이렇게 음, 음, 음, 큰 차이는 없어 가격적으로는 음. 오케이 오케이 그래서 한번 들어보세요 그, 위에가 다 열려있는데, 이만큼? 오히려, 어. SP5랑 비하면 750i가 어. 더 많이 오픈돼 있고. 그죠그렇죠 훨씬 그치. 밝은 느낌이에요, 그죠? 훨씬 밝지. 두 개를 놓고 비교하니까, 음. 약간 중저역에서는 SP5에 또 장점이 더 있는 것 같아. 타이트하고 또 펀치감이 있는 어, 느낌이지. 그 이거보다 저음도 약간 적고. 어, 어. 아까 얘기했던 피아노 컴프가. 네네. 여기서는 안 느껴져. 여기서 조금 덜해. 그니까 러 얘가 확실히 고역대나 이런 데는 음. 굉장히 화려하고 예쁜데. 음. 어 그런 중저역대부터 음. 이렇게 중역대까지 음. 디테일, 디테일 어요런 어, 것들은 SP5보다 조금 더 떨어지죠. 어. 재밌는 거 어. 내가 아까 이게 하이가 칼칼하다 그랬잖아. 음. 이거 되게 심심하네. <웃음> 어, 이렇게 들으면 얘가 심심해, 야, 이거 되게 심심해. 어, 야 이거는 어. 장난 아니야 미워을한 푸대를 그냥 <웃음> 이렇게 넣어도 되나 싶을 만큼 멋지 어, 어. 어. 그 시그니처 프로는 사실 또 750i랑 음. 그 성향이 되게 많이 달랐어요 음, 음. 시그니처 프로와 750i 어디 중간쯤에 얘가 있는 음, 것 같아 음, 음, 걸쳐 음, 있는 것 같아 음, 근데 음. 지역 속에 시그니처 프로와 조금 더 비슷한 뉘앙스인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밸런스가 이게 훨씬 더 좋아 밸런스 자체가 이게 음, 훨씬 좋지 훨씬 좋아. 네. 그러면 우리 동네 북도 한번 들어봅시다 자기장 <웃음> <장애장> 선생님. <웃음> 맛으로 비교할게. 설탕이 없어. <웃음> 설탕이 하나도 없어. 얘는 아무런 감미료가 없어. 와, 이거 자연의 맛을 느껴야 되는 건가요? 이렇게 다르나요? 그러니까 음. 오히려 지금 포인트가 아, 아. HD600 같은 경우는 아, 아. 조금 더 작업자적인 측면에 너무 초점이 맞춰져 있고,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오히려 이제 SP5랑 비교를 하겠다. 그러면 어. 이제 가격도 그렇고, 음. 어, 이제 660이랑 좀 비교할 만한 것 같아요. 음. 저번에 그 타고 스튜디오 같은 경우도 음, 음. 이제 완전 작업자 취향이기 때문에, 음, 음, 음. 그래서 오히려 이제 660 이런 거랑은 아예 언급도 안 했는데, 음, 음. 지금 이제 SP5 같은 경우는 오히려 이제 660급이랑 조금 비교하면 좋지 않을까. 음. 어. 작업자와 음. 리스너 그 사이 정도 있는 것 같아요. 만약에 그런 포지션에. 제나이저의 헤드폰을 선택을 한다면 뭐660 정도 될수 있겠지만 아담 오디오 쪽에서 생각을 한다면 SP5가 대안이 될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그두 개는 그레이드 차이라기보다는 조금의 성향 차일 이것 같아요. 음. 아무래도 이 집은 굉장히 좀 슴슴한 맛에 명가라서 어 거의 거의 생식이야 얘네는 660으로 가도 어 약간 재료들이 아직 이게. 음. <웃음> <웃음> 살아있는 느낌이 음, 있어 음, 음, 근데 이제 sp5 같은 경우는 양념이 잘 돼있지 음, 배어있고 음, 어, 괜찮았죠, 어, 괜찮았죠 음. 그렇죠.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드리자면 네. 첫 번째는 밀폐형이기 때문에 음. 또 이것도 굉장히 스튜디오나 작업자 분들한테는 좀 유용한 부분일 수도 있고요 네, 그리고 울트라손에 S 로직 플러스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밀폐형 치고는 밀폐형 사운드가 아니라고 볼 수도 있어요 이거 보컬 모니터 좀 딱이겠다 아 이제 뽕에 최해 노래 잘하게 되지 7 5 0 6의 완전 업그레이드 버전으로 <웃음> 그래서 사실 내가 음음. 울트라손 750i를 녹음실에 비치도 해놨고 음음. 그래서 sp5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그런 견지에서 음음. 보컬 모니터나 이런 쪽에 녹음하는 네. 플레이어들한테 모니터로 주기도 좋고 그 다음에 이제 작곡자분들이 쓰기에도 굉장히 좋을 거예요 그렇죠 밸런스 좋으니까 음. 디테일도 살아있고 음음. 다만 녹음 부스에서 단점이 있긴 해 뭐? 클릭이 좀새 밀폐형인데? 밀폐형인데 새. 어 조금 새, 어, 밀폐형 뭐 그런가요, 치고는 뭐. 조금 새는 편이고 음. 대신에 이제 사운드 같은 경우는 음. 밀폐형 치고는 굉장히 막오픈형이라던가 음. 공간감이 되게 잘 느껴지는 음. 어, 그런 스타일이고 okay. 어, 사운드 밸런스는 굉장히 좀 플랫한 편이지만 네. 이제 고음역대의 그런 약간 크리스피한 느낌들, 네. 약간 그 자극적인 칼칼함, 음. 칼칼함, 어, 이런 거에 살짝 섞여가지고 음. 음. 음. 그냥 일반 모니터링 헤드폰에 비해서는 좀 음악을 재밌게 들을 수 있는, 네, 어, 좀 시원한 느낌이 있어요. 음. 그래서 또 저희가 추천하는 타겟은 작업도 하실 지만 네. 어, 음악 감상 비중이 또 높으신 분들 네. 네, 그런 분들한테 더 추천을 드립니다 네. 사실 이걸로 더 정교하고 내가 가진 작업물들을 굉장히 드라이하게 판단하겠다 라고 하는 부분에서는 조금 비추의 대상이 될 수도 있어요 완전 플랫한 걸 원하시면 그렇죠. 사실... 그거는 너무 이제 좀 엔지니어적인 관점일 것 같고 우리만 그렇게 생각하는 어, 우리만 거니까. 어, 우리만 <웃음> 그렇게 생각하는 걸것 같고 네. 어 오히려 이제 그냥 일반적인 작업을 음. 하시는 분들이라던가 네. 이제 플레이어 연주자 분들한테는 음. 오히려 더 좋은 대안이 될 수도 있다. 연주자 작곡가 강조합니다. 음. 가방은 좀 튼튼해. <웃음> 어, 가방이 튼튼한 편이긴 해. <웃음> 그래 타고상이 잘못했지. <웃음> 나는 이제 아담 SP5를 몇번 테스트를 해보고 리뷰 음. 준비를 하다보니까 음. 어, 출시 당시 가격이 조금 아쉬우 면은 있었던 것 같아 아 비싸? 그렇지 왜냐면 60만원 후반대인데 음. 가격이라는 게 단순히 이제 뭐 성능만 가지고 할 수는 없는 거니까 여러 가지 이제 요인들이 합쳐져서 가격이라는 걸 형성하는 거니까 그걸 이제 뭐라고 꼬집을 순 없지만 아담이 이제 헤드폰 첫 출시였잖아요 어 그래서 좀 그런 걸로 이제 브랜드 이미지를 좀 굳히려면 뭐 조금 공격적으로 나갔어도 더 좋지 않았을까 근데 울트라손한테 또 떼줘야 되잖아 이제 뭐 그런 면들이 있으니 이제 가격이 그렇게 형성이 됐겠지 그래서 이제 아쉽더라. 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어.